남원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그거운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시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. 그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 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오오오오 서 가는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,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시골에.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대도 날려보내진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시0월에 기억해 주세요